저희 학당은 건전한 투소문화를 권장합니다. 왜냐? 자, 자연의 자 원리가요. 뇌가 여기 있죠. 여러분 사지가 어디 가서 고생 겪죠? 여기 가시 하나만 박혀도 자, 이 가시 박힌 게 뇌한테 전달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가시 박혔어요. 이 주변 애들이 참으래요. 야, 너그 정도는 참아. 덮고 가려고 그래요. 뇌한테 전달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자연은 됩니다. 박힌 즉시로 합니다. 즉시 청와대가 여기 있거든요. 전두엽이 청와대예요. 여기 바로 보고됩니다. 날 납니다. 이거 바로 진상조사 들어가 어떻게 돼요? 진상조사, 까시 빼고 다시 발본 세권 뿌리 뽑고 다시는 여기서 염증이 안 생기게 막약 뿌리고 다 하죠. 이게 정치예요. 원래 뇌가 우리 몸을 경영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. 이게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마비예요. 지금 국민들이요. 한 명이라도 지금 막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 있다, 대통령이 사실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. 어떻게 된 거지? 빨리 진상조사, 다시 발본색건 뿌리가 있습니 다시는 다 이런 일안 일어나게 총력을 동원해서 하는 게 그거 하라고 뇌가 있는 거예요. 그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, 사실. 이 세금 내는 게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죠. 국민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, 되게 이상하죠. 똑같습니다. 저희 학당에서부터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올바른 투서 문화라는 게 투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 이 뇌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러, 저희 학당 운영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항상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런데 래서그이홍식이 도인인데 다 알지 않을까? 몰라요. 전혀 모릅니다. 말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. 저는 제 관점에서밖에 우주를 못 봅니다. 그러니까 서로 끝없이 소통하고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. 힘들면 힘들다. 제가 대통령 되면, 저 말단 공무원까지, 일단, 국민들은 또 국민들대로, 뭐 청원과 여러 있잖아요. 저는 항상 들을 거고, 만약에 공무원은 특히 제가 잡을 겁니다. 저 말단까지 활발한 투서문화, 걸리면 작살 나는 거죠. 누구 하나를, 한테 갑질을 했다. 그 위는 바로바로, 바로 저기, 자연인이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바로바로. 바로. 우리나라에 얼마나 인재들 많은데 지금 좀 고인물, 썩은 물들이 막고 있어요. 걸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청소하려면요. 신호를 서로 주고받아야만 가능합니다.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고요. 여러분, 내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. 그래도 뇌, 뇌가 전지전능하지 않는데도 우리 인간사회는 뇌보다 못하죠. 뇌도 찔리면 바로 알아요. 우리는요. 모르면 몰라요. 인의 장막에 쌓여서 모르면 아예 모릅니다. 정확한 관점으로. 그리고 대신에 무고면 무고한 사람이 작살나겠죠. <웃음> 올바른 사회라면. 가짜 신호들 막 보내면 안 되겠잖아요. 그래서 서로서로 양심, 홍범 1 4절잘 지키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.